공복 전면 일륜복 얼씨고 수상은 오또 얼씨고 양복을 자주 난게 골봉으로 돌고 돌아 얼씨고 보시고! 어, w h a Incap자, 음, 우리 놀자 장하 나는 징징 징구 보개서 소풍의 야자파 어이슈 우물은 푸우푸우 이는 우울 우울 제일이 죽어는은 장수 그럼 um... Takes. <laughs> you <gasps>